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2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 이어서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공동해손 세 번째 강의로서 공동해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해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의 경우 어, 첫번째 선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 두번째 선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해 세번째 화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화물 손해 네번째 희생의 결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손해 다섯번째 공동해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여섯번째 악의의 부실 표시 또는 표시되지 않은 선적 화물 손해에 대해서 공동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조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공동훼손 희생이나 비용을 초래한 위험이 선조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 선조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훼손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그 공동훼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선조의 과실로 어, 기인한 이러한 그위험 공동훼손 희생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위험이 선주의 과실로 기인했고 이로 인해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서 선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는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송계약 조건에 의해서 선주가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면책되는 경우에는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선주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면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보겠고요. 두 번째, 선주의 의무 예행으로 인한 손해인데요. 비용 손해가 공동의 항해를 위협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계약상 선주의 의무에 의해 선주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동의 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화물 손해인데요. 습하고 위험한 상태인 대마를 부당하게 선적하 그 결과 과열되어 화재 위험 때문에 투하된 경우 그러한 투하는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첫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점은 선주든 화주든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나 부당한 행위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에 대해서만 이익이 될수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의 결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원입니다. 공동훼손 행위와 관련된 위험으로 인한 소원이라도 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이미 무가치한 물건을 희생한 경우에는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인데요. 좌초된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적하를 부선에 양화하여 운반하는 도중 악천으로 부선이 침몰한 경우의 화물 손해는 적하를 양화하는 공동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적화가 양화되고 안전하게 보관 중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동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므로 공동훼손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아기의 부실표시 또는 표시되지 않은 선적화물에 대한 손해입니다 선주나 그의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선적된 화물이나 선적시 아기에 의해 부실표시된 화물의 멸실회손은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훼손 행위로 구조된 그와 같은 화물도 선박이나 다른 화물의 공동훼손에 대해 분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해상법관 뉴 제이슨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893년 하트법은 선주가 선박의 가망성을 유지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항해나 선박관리상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의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수비 규칙 또 우리 상법, 코브사의 모두 뭐 항해과실 면책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그 입법 법률로서 규정된 것이 1893년 하트법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희생이나 비용이 선박의 과실이 있는 항해나 관리의 결과로서 발생한 경우에 1893년 하트법이 선주에게 공동해송 분당금을 회수할 권리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 미국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그러한 경우 화주로부터 공동해송 분당금에 대한 권리를 선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약관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운송계약상 그러한 약관의 유효성이 1912년 제이슨 사건에서 대부분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때 사용된 약관을 제이슨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이슨호는 과실에 의해 좌초되고 적하의 일부가 투하되었으며 선박이 희생을 입은 후 구조자에 의해 부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선주는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고 화주도 선주의 공동해소 희생과 비용에 대해 분담하지 않고는 적하의 공동해소 희생에 관해 선주로부터 분담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은 제이슨 약관을 대법원 미국 대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제이슨 약관은 그후 1893년 하트법과 1936년 코구사의 규정차이 때문에 다시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약관이 뉴 제이슨 약관입니다. 어, 뉴 제이슨 약관뭐 제가 여기서 뉴 제이슨 조항이라고 써놨는데요. 어선화증권의 이면에 들어갈 때는 약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용성계약서의 경우는 그 약관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용성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과실의 기인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원인이든 그 원인의 결과로서 발생한 항해의 개시 전후의 사고, 위험, 손상, 재해에 대하여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법률이나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해 선주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적하의 송하인, 수하인 또는 소유자는 발생할 수 있는 공동해손 성격의 희생, 소손의 비용의 지급금에 대한 공동해손을 선주와 함께 분담하여야 하고 적하에 관해 지출된 구조비와 특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구조선이 운송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경우 그 구조선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와 동일하게 구조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적하, 즉 적하의 즉적하 송화인이나 수화인 또는 소유자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적하의 예상 분담금과 구조비 및 특별 비용을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분담금을 화물인도 전에 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훼손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채권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공동훼손에서 채권자라는 것은 선장의 공동훼손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운송인 또는 적하이해 권재는 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운송인은 선주나 선체용선자, 재운송인 등이 될 것이고요. 적하 이해관계인은 쉽게 말해서 화주인데, 송하인, 수하인, 항해용선자 또는 전기용선자 등이 이러한 적하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훼손 채권자는 공동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훼손의 비용을 제3자가 지출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채권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공동해손 분담 청구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공동해손 채권자는 공동위험단체에서 이익을 본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 이러한 청구권을 공동해손 분담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해손 분담 청구권에도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공동해선 분담채권은 손해와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해선에서 발생된 손해와 지출한 비용을 공동해선 분담채권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담채권의 범위는 선장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번 손해와 지출한 비용은 전부 공동해선 분담채권을 이루어. 분담 의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은 공동해선 분담채권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동해선 분담채권으로부터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원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종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려는 정책적인 이유에서든 특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동해손 분담채권에서 제외되는 사유는요. 첫째, 속구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입니다. 두번째, 선화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것입니 세번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입니다. 이러한 물건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아주 곤란하며, 특히 고가물인 경우에는 신고되었으면 선장이 이를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속구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속구의 경우에도 공동해손이 발생하고 나서 공동해손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주측에서 원래 속구에 속해 있지 않던 것도 속구로 이렇게 청구를 할수 있는 저지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가물이라든지 또 서류 없이 선적한 화물의 경우 화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음, 좀 부풀려서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가판에 적재된 화물은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 항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손실은 채권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예, 가판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뭐 원목 운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가판적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연안항에서는 가판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습으로 인정해서 뭐 그런 경우에만 그 공동의성 분담책으로 허용을 하고 그외 일반적인 그런 원양항에서는 갑판적 운송물에 대해서는 공동해선 분담체권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 해상 위험이 있는 경우 갑판적 화물을 먼저 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는 기원에도 있지만 이보다는 갑판적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동해선 분담체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 보존된 경우에는 공동의 손 분담 기금에는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동의 손을 분담할 때그 기금, 분담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갑판적되 있는 운송물 또 이익을 받다고 보기 때문에 어 분담 기금에는 포함이 돼서 어 채무를 인수한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채권액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해손 처분으로 지출된 비용은 그 금액이 명백함으로 상법은 선박과 적하에 대한 손해의 산정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해손의 손해액은 처분의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편의상 특칙을 두어 그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의 가액은 도달한 때와 고수의 가액으로,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고수의 가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항해 종료 시의 선박과 적하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해 종료 시의 선박과 적하의 가액이 채권액을 산정할 때그 기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것은 그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적하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어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회 선에서 화주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어, 선화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제 가액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선의 채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가 그 화물이 손실된 때에도 그 기재액을 손해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금반은의 원칙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훼손인 손해 또는 이것에 기여한 분담청구권에 대하여는 공동훼손의 정산이 종료될 때까지 어,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공동 손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일상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척기간으로볼수있고요 어, 이러한 단기 재척기간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일상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1년의 단기 재작 기간에 걸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을 바랍니다. 다음은 분담 청구권의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담 청구권이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선박 우선 특권, 두번째 유치권이 있는데요. 먼저 선박 우선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의선 분담 청구권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의의 운그 선박과 운님의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요 어, 다음은 유치권인데요. 공동의 선 분담 청구권자는 어, 적하 이해관계인의 운송물에 대해서도 선장을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는 선장은 적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적하 보험자의 보증장을 받거나 또는 공동훼손 본드 뭐 이를 다른 말로는 공동훼손 맹약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general e r a g e 본드입니다 이런 공동훼손 본드의 기명날인을 지키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훼손 분담 의무자는 공동해선 분담에 대해서는 공동해선 분담 의무자, 공동해선 분담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공동해선 분담 의무자는 공동해선 분담, 공동위험단체의 구성은, 즉, 공동해선 분담 의무자라는 것은 공동해선 채무자라고도할수 있는데요. 공동위험단체의 구성은 전체 선박소유자와 또 결국 운송인 선박소유자와 화주들, 개별 화주들 모두를 포함한 것인데 즉,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면한 선주와 적하 이해관계인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동해손분담액의 범위는 상법, 상법에서는 공동해손을 분담하는 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해손 분담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잠존물의 범위가 공동해손분담액의 범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입과 운임의 반액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임을 반액으로 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여기서 선박, 적하, 운임 등은 뭐 예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법은 공동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 또는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임금,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우리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공동훼손 분담액으로부터 제외되어서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 이러한 물건이 공동위험 방지 또는 생활필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물건이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선채권에게 산입을 합니다.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공익상 특히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손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다음 공동훼선 분담액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정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공동훼선을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주의와 항해종료주의라는 두 가지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즉시주의는 선장의 처분 즉시 그 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확정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주의입니다. 항해종료주의는 항해종료 시에 그 가액을 확정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우리 상법의 경우에는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고수의 가액,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고수의 가액입니다. 다만, 적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어, 면하게, 지급을 면하게 된 운님 기타의 비용을 공지하게 됩니다. 선화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제 가액보다 고액을 기재한 기능입니다.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액으로 하고 또한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를 하였다가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도 그 기재액을 적하의 가액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공동훼손을 해손을 분담하게 됩니다. 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운임은 편의상 그 반액만을 어, 공동훼손에서 분담하는 가입으로 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 분담 의무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동훼손을 분담할 책임이 있는 자, 즉 공동훼손 분담자 또는 공동훼손 채무자는 어,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할 때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다시 얘기하면 공동훼손 분담자는 잔존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를 처분으로 인한 이익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인적 유한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훼손 제도가 공동위험단체의 관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공동훼손 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잔존돼 있는 잔존물이 있을 때 잔존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책임을 지더라도 잔존물의 가액 범위 내에 내가 되는데요. 어, 결국 그 전체 화을위해서 일부 또는 선박의 일부를 희생시켜서 어, 공동훼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그 잔존물의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되진 않겠죠 그래서 어, 잔존된 가액을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결국은 요한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로 공동해손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공동해손에 대한 그뭐 효력에 대해서 도 일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 공동해선의 그 가액 또 공동해선 공동훼손 채권과 공동해선의 분담 분담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해선 채무를 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결국은 그 공동해선 분담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잔존물의 가액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냐 또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채권액을 확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의 그 퀴즈도 이러한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도 그뭐 손해 사정사 시험이라든지 어, 해상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여러가지 객관식 시험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또는 전통적인 시험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다음 중공동해손 배상액과 분담가액의 결정요소를 올바르게 열거한 것을 했는데요. 그 첫번째 예시가 항해가 개시된 된 때와 장소. 두 번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 세 번째 항해가 종료한 때와 장소, 네 번째 피난항에 입항한 때와 장소 이렇게 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고 있는데 어, 결국 이제 그 입법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그 기, 이제 어떤 시점을 시점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항해 개시시나 손해 발생시 모두 이렇게 기준이 될수 있고 피난항에 입항한 때와 장소도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은 어, 그 우리 상법 또 요크엔토프 규칙은 항해, 항해가 종료한 때와 장소를 그 기준으로 공동의 순 채권의 확정과또 여기서 어, 잔존물, 잔존물에 대해서도 어, 이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어,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에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2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